친구 두 명이랑 같이 게임하다가 막판은 칼바람 국룰 아시죠? 저는 자르반이 떴지만 바로 배신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버거킹 4세보단 악어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칼바람은 초반에 한타하는 게 꿀잼인데 상당히 좋졌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싸우더라고요 역시 내 친구야 저기 카르마가 제 친구 1호인데 파이크 원챔이라 자꾸 근접해서 때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파이크 이스킬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킬 하나씩 쓸 때마다 뭔가..뭔가 뭔가 신기했어요 포탑을 두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 죽었어 <목소리> 아 그거 근접촌 아니다니까 그래도 <목소리> 친구야 내가 저기 저 그라가스한테 너희 목.. <목소리> 아그 <목소리> 치면 사는건데 적팀에 cc기가 은근 많아서 헤르메스 장어를 사왔습니다 칼바라비에선 서로의 스킬 하나가 싸움이 시작이 되고네요 나 전해줄... <목소리> 그그 어, 바... 솔직히 전 이때 이 한타 질거 같지 않았습니다. 레넥톤은 오히려 소규모 한타에서 강하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그냥 레넥톤이 어, 사기예요. 하자, 편집하면서 다시 보는데 스킬 쓰면서 스킬 컴매더 말하는 거 약간 쓰레기 냄새가 나긴 하네요 싸움 한번한번 한번 치고 박는 게 소환사 육곡에선 신중하게 툭툭 찔러보지만 여기선 그냥 심기 불편해지면 바로 싸우는 겁니다 뭐 우리팀이 스킬을 맞췄어? 그럼 들어가! 어? 제가 우릴 때렸어? 그럼 받아쳐! 이런 거죠 이번 한타에서는 우리팀이 먼저 때렸지만 죽고 시작해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레넥톤이라면 한번 정도는 뒤집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의 정복자 스트이 꺼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약간의 확신과 도박수이긴 했지만 우리 팀 럭스님이 끝까지 저를 서포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최우는 너무 너무 심플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케틀 궁극기가 날아오는 김에 한번 복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못 잡았어요. <웃음> 여기서도 낀 게... 같은 뚜벅이라도 이동기 하나 없는 뚜벅이는 진짜 슬프구나 이렇게 <웃음> 해오 나이스 카르마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거 보이시나요? 만트라이 <웃음> 만트라이는 앵간하면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웃음> 그리고 전 벌어놓은 4천 원을 쓰려고 장렬하게 자야랑 산화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죽는 건 당연해요 <웃음> 그럼요 당연하죠 <웃음> 아니 근데 팀원분들이랑 내 친구들도 어떻게든 호응해보겠다고 들어왔다가 아 다같이 사로했어 저에 대한 신뢰가 약간 높았나봐요 그래도 템 사고와서 또 잘했다고요 자 잘봐요 케이틀린을 지키기 위해 뛰는 레넥톤을 본 어? 죽었네? 어느덧 게임 중반 카르마 친구가 템 보가는지 뭐 모르겠다고 집에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홀타이 가면 아무거나 사와 그리고 도 협곡에서 템 모른다고 집에 가만히 있을 거야? 어 개시 저는 더블킬을 하고 장렬하게 죽고 자연스럽게 올라프를 관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뚜벅이의 삶이라... 대망의 쇼진을 구매했습니다 와 이거 삭제되었다길래 다시 못쓸 줄 알았는데 다 아는 아이템이데도 은근히 설렜어요 다시 못쓰는데 삭제될 정도의 아이템이면 진짜 얼마나 강한 강요... 쇼진을 가진 렐렉톤을 롤챔스에서도 나왔을 정도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도 진짜 진짜 좋더라 정말 아이템 하나로 챔프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챔프 빨템빨 믿고 그냥 무대보로 밀어붙여도 잡을 수가 있어. 우와, 이걸 본제 친구가 한 말이 아니 뭔 극한 팀링을 하재 카르마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꿀팁을 알려줬습니다. 혹공격이끼기푸누르면더 세진다. <웃음> <웃음> 꿀팁 풀통이 맞으면 아두다 맞추면 앞쁘다 미니언 말고 사실 이만큼 이득굴리고 하다보니까 제가 뭐 거의 아무것도 안해도 이제는 한타를 이기더라고요 그냥 앞에 나가서 뭔가 데미지만 맞다가 한타가 이긴 느낌? 아 그래도 확실한 거는 쇼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체감이 확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싸움인데 한번 올라프에게 집중해서 봐보세요 세상이 좋습니다 녹아버렸습니다 아분 온다. 아. 그래도 해맑은 올라프님이었다. 물론 나도. 아. 가르마. 어려워. 이번 판은 이렇게 3명에도 받고 귀여웠던 올라프님 반응 덕에 재밌게 친구들과 막판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